자, 이번에는 골반 스트레칭을 해보실 거예요. 아, 턴아웃으로 골반을 열어주는 동작인데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뭐 스트레칭이 많이 되면 좋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골반 순환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다른 운동들을 할때 고관절이 잘 움직여지는 만큼 효과가 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또 골반이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정체가 되니까 스트레칭 꾸준히 하셔서 골반에 혈액순환이 잘 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자, 개구리 스트레칭이에요 예, 처음에는 당연히 엉덩이가 많이 뜰 수밖에 없고 그 엉덩이가 많이 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워낙에 충분히 많이 했던 시간이 많아서 바닥에 거의 납작하게 붙어 있는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따라 해보시면 되세요. 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옆으로 오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손을 짚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버티시는 거예요. 허리를 너무 까지 마시고 이렇게 배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이 동작이 지금 괜찮으시면 팔꿈치를 대시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세요. 음, 골반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되시고 이 동작 자체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아랫배 밑에 쿠션이나 작은 공, 스몰볼을 놓으시고 약간 지지를 해주시면 스트레칭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20초 30초 정도 유지를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손씩 움직여서 상체를 왼쪽으로 가서 유지를 하시고 30초 또 걸어가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가셔서 유지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20초 또는 30초 유지를 하실 거고 자그 다음 동작은 한 다리를 옆으로 피실 거예요 무릎이 앞을 보게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팔꿈치 핀 상태로 또는 괜찮으신 분들은 엘보를 대시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유지 이것도 너무 아프시다. 무릎 밑에 패드를 대셔도 되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또 아랫배 밑에 패드나 스몰볼을 대시고 유지를 해주시면 은 너무 통증이 심하지 않게 스트레칭을 천천히 이완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도 상체를 한쪽으로 가셔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허벅지 안쪽 또 반대쪽으로도 가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실 거예요. 당연히 반대 다리도 옆으로 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실 거고 자 이번에는 이 다리를 폈는데 이 다리를 무릎이나 발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골반을 이렇게 아웃으로 돌려서 그대로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까는 무릎이 앞을 봤고 이번에는 무릎이 천장을 보도록 그래서 골반 안에 있는 요 뼈가 돌아가게끔 움직여 주시면 돼요 괜찮으신 분들은 당연히 엘보로 내려가시고 상체도 이렇게 반대쪽 또 반대쪽으로 가셔서 스트레칭을 유지를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사이드로 가능한 만큼만 이렇게 오픈을 하세요. 오픈을 하시고 그대로 상체를 스트레칭 하시는 거 옆으로 천천히 해서 안쪽 근육을 늘려주실 거고 그 다음은 회원님들 많이 하시는 나비 자세, 발바닥을 이렇게 붙여요.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저번에도 무릎을 과하게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허리를 쭉피시고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 그 상태로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을 옆으로 길게 한다고 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슴을 밑으로 하나하나씩 내려가셔서 이완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또 20초 30초 유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이거는 벽에다가 다리를 대시고 하셔도 되게 좋고요 침대에서 하셔도 덜 아파요 맨바닥에서 하시면은 나중에 너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양쪽에다 두고 하셔도 돼요 자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들어요 그 상태에서 포인트 플렉스는 상관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다리를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요 밑에 쿠션을 두셔도 돼요. 그리고 벽에다가 다리를 대고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유지, 유지하시고 왔다 갔다 호흡하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요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셔 룰룰 필요는 없어요. 공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나를 천천히 밑으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음, 해서 유지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실 거거든요. 고관절이 잘 유연하게 또는 순환이 잘 되시면은 피가 전체적으로 몸에서 잘 돌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다리 부종이나 또 우리가 운동하시는, 운동하실 때그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범위가 늘어나시면 부상에도 방지가 되시고, 운동 효과도 많이 높아지세요. 그래서 고관절 스트레칭도 시간을 들여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은 꾸준히 천천히 어, 몸 따뜻하게 데우신 후에 해보시면 분명히 한달 후에는 좋은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게요. 자, 한숨 쉬시고, 이제부터 스트레칭 들어가실 거예요. 자, 무릎을 옆으로 오픈해서 그대로 가능한 만큼만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고, 30초간 유지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처럼 납작하게 할 수는 없어도 어, 팔뚝이나 손을 대시고 그리고 너무 아프시면 고관절 밑에 엉덩이 밑에 쿠션이나 부드러운 어, 베개 또는 높이 있는 음, 쿠션 두시고 천천히 하세요. 심호흡이 아주 중요해요. 3초 2초 1초 자 잘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힘드셔도 스테이. 상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또 30초 갈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골반을 한꺼번에 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만큼 조금씩 조금씩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조금씩 더 해보시는 거예요 호흡으로 후 3초, 2초, 1초 자 이제 그대로 다시 상체 반대쪽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팔로 버티시는 게 힘드시면 좀 뭔가를 대고 지지하시고 하시면 돼요. 허벅지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호흡과 함께 릴리즈 힘 빼주신다 생각하세요. 10초만 더 하시면 돼요. 후, 크게 숨 쉬면서 후, 3초, 2초, 1초 잘하셨어요. 자, 상체 가운데로 오시고 이제는 그 상태 그대로 한 다리만 옆으로 쭉 펴주세요. 자, 그대로 가운데 상체 30초 계속 유지 하시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살짝 일어났다가 잠깐 쉬셨다가 다시 따라오시면 되세요. 어깨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호흡하시면서 10초만 더 3초, 2초, 1초 자 이제는 그대로 다리 쪽으로 상체를 또 움직이실 거예요. 쭉쭉쭉쭉 조금씩 조금씩 점점 아프실 수 있어요. 그대로 조금 더 버티신다 생각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잠깐 일어났다가 천천히 다리를 모으셔서 쉬셨다가 다음 동작으로 따라오세요. 계속 너무 힘들면 은 조금씩 쉬시면서 10초 더 3초, 2초, 1초. 자, 상체 천천히 가운데 지나서 이제 반대다리 가실 거예요. 이 다리 접고 반대다리. 자, 상체 그대로 유지. 후. 우리 선생님이 좀 편해 보이는 이유는 전공이 무용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칭 많이 한 몸이어서 그렇고요. 다 대부분 이렇게 되지 못해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세요. 10초 3초 2초 1초 자 다리쪽으로 상체 움직일 거예요 천천히 엉금엉금 가세요 그대로 또 30초 휴식 처음에는 침대에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약간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패드 위에서 하시면은 덜 아프시겠죠 3초 2초 1초 자좋고요자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상체에 살짝 일어나서 다리 반대 다리 쭉 펴시고 이제는 턴아웃 무릎을 조금 천장 쪽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대로 다리는 플렉스로 해서 30초 유지하시는 게 힘드시면 다리를 인 아웃 인 아웃 움직이시면 돼요 선생님은 편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편하시죠 하고 계시는 분들 천천히 포기하지 마시고 2초 1초 자 좋아요 이거 유지하고 다리 쪽으로 또 상체 갈거예요 30초 유지 자 손으로 다리를 좀 잡아 주시고 안돌아가는 다리 손으로 돌려주세요 무릎이 너무 아프실 수 있고요. 무릎 뒤가 당기시는 분들은 조금 쉬시면서 골반 밑에 두께감 있는 패드, 베개, 쿠션 뭐라도 좋아요. 스몰 볼도 좋아요. 물렁물렁 부드럽게 2초, 1초 좋아요. 자 그대로 다리 바꿀 거예요. 천천히 다리 천천히 그렇죠. 반대 다리 턴아웃해서 가운데 상체. 자, 여기까지 못 오셔도 괜찮아요. 앞에 하시던 거 그대로 유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쉬시면서 일어났다. 또 괜찮아지시면 다리 따라오시고 저희도 하면 아파요. 오래 유지하면 아파요. 2초, 1초 자 그대로 바 다리 쪽으로 또 상체 가시고 그대로 30초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영상 보면 이렇게 납작하게 못 내려가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처럼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10초 2초, 1초. 좋아요. 자, 이제 천천히 일어나실 거예요. 다리 모으셔서 천천히, 천천히 짚어서 천천히. 아기 자세로 잠깐 휴식. 항상 스트레칭은 호흡과 함께. 자 이제 스르르르 앉아주시고 앉은 상태에서 우리 발바닥 서로 만나게 해서 나비 자세 아시죠? 나비 자세로 허리 쭉 그대로 가슴 앞으로 내려가서 30초 그대로 손도 점점 더 바닥 쪽으로 어깨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게 편안해 보이게 아프겠지만 남이 봤을 때는 편안해 보이게 쉬고 있는 것처럼 힘 빼세요 3초 2초 1초 좋아요 자 일어나시고 다리 이제 사이드로 펴서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상체 왔다 갔다 스트레치 옆으로 쭉 무릎 길게 발등도 길게 포인 하셔도 되구요 플렉스 하셔도 괜찮아요 뭐든 허리 쭉 펴고 한 번씩만 더후앤둘앤후앤 앤, 앤, 좋아요 자 이제 플렉스로 해볼게요 그대로 앤후왔다 갔다 4번 네 더할거예요쭉 앤후 기지개 키듯이 한 번씩 더후앤두앤후앤 and and and 좋아요 자, 천천히 다리 모아주시고 그대로 등대고 누우셔서 우리 다리를 위로 번쩍 들어서 사이드로 중력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자, 이 동작도 침대에서 하시면 조금 덜 아파요. 그대로 또는 벽대고 하셔도 되고요. 우리 영주쌤처럼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겠죠. 닿지 않으셔도 하는 만큼만.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다리 밑에 쿠션이나 블럭 또는 두께감 있는 것을 두시고 허벅지 뒤에나 발에나 두시고 그걸로 지지를 하셔서 하시면 괜찮아요. 호흡, 후. 3초, 2초, 1초. 좋아요. 자, 천천히 손으로 다리 모아주시고, 그대로 후. 잘했고요. 자, 이제 한번 더. 핸드 후. 또 30초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 내 다리를 열어주고 있어요. 버티지 마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바닥 쪽으로 주르르르르 간다고 상상하셔도 좋고요. 호흡과 함께 1mm만 조금 더, 2초, 1초,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손으로 주주주주주주 모아주시고 무릎 가슴으로 끌어안아서 스트레치 잠깐 쉬어요 왔다갔다 당길 거예요 그대로 다리 쭉펴시고 스트레치 하시면서 한숨 후 꾸준히 일주일에 2회 이상 잘하셨어요